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려야지. 우리 <웃음> 오늘, 오늘은 좀 특별한 부침개, 맛있는거 를 하려고 이게 세가지 가루를 준비했어요. 를 근데 이세가지를 조합하면 엄청 쫀득거리고 어, 또이 가루가 들어가면요. 부침개 맛이 확 달라져요. 그래서 이세가지를 넣고 부침개를 해볼거예요. 먼저 가루를 그릇에다 붓고 이게 좀 많은 것 같지 않냐? 200g 속인데 이게. 이거는 감자 전분가루 그리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 도토리묵가루 국산 자연산 이 물은 이 물은 그 다시다 다시마하고 멸치 달인 물이에요. 요 물을 넣으면요 진짜 맛있어요. 아 이거 하는데 안 샀구나. 사야 되는데. 그 푸는 거? 응, 어, 전번에 망가져 버렸어. 푸추 100g 좀 잘게 써야 돼. 김치 정말 이렇게 김치 좀 넣고 하니까 이거 먹을 때 김치 하나가 하나씩 씹히니까 좀 맛있더라고 아주 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 김치부침개는? 아니야침개를 조금만 넣는거야 부추 속에다가 조갯살한 80g인데, 이거 넣어주면 또더 맛있겠지? 얼마나 맛있겠어. 반죽이 정도 딱 좋다, 물이. 이제 다 됐어, 반죽은. 우리 이게 저녁밥이야. 부침 게, 부칠 때는 좀 기름이 넉넉해야 돼.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어. 맛있어 보이지? 까두어. 야, 어? 맛있어 보이지? 음, 아, 색와서깔좋네 응, <웃음> 음, 맛있다 야, 엄청, 엄청 그거 하네 응? 엄청 뭐라 그래야 돼? 응, 편지, 편지인가? 응? 응? 어? <웃음> 맛있어, 음, <웃음> 맛있어 엄청 맛있네 와. 언제 잘리지응와 음. <웃음> 맛있는데 맛있어? 응좀 어. 음. 바짝 구워야 되겠다 음, 질까 같은데 이거 더 드려요? 음. 여기 여기 음, 음 맛있어 처음엔 기다 나였어. 이게 너무 찰져서. 응, 너무 찰지니까 붙어. 아 너무 찰지니까 막 붙어. 아스리야, 아사리비야아사리비야 맛있어. 음. <웃음> 아 이거 진짜 맛있네. 다 먹었어? 응. 음. 이것도 먹어버릴까? 아 진짜 배고파? 응. 배고파? 맛있어가지고 <웃음> 먹으러 접시다 넣고 먹으려고 안가서 <웃음> 거기서 먹을거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칠 때 먹는 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음. 맛보다못 참고 그냥 계속 먹네 나는 부챙개를잘안 먹지 <웃음> 응응 응. 음, 음. 너무 맛있다 응아좀딱 끝나게 너무 음. 쫀나거려응좀쪽 깨져 김치 하나씩 씹히는 게 좋지 그딱다 어, 어, 그러네 응 음. 음. 아 김치가 딱 씹히니까 이게 음딱 좋네 개운하니 응, 태 그럼 아, 이게 쫑쫑하니까 쫄깃쫄깃하니까 음? <웃음> 다 먹겠는데? 아, 음? 나 이거만 먹을 거야? 응나지 이따가 먹어야 돼 먹은 줄을 더먹어보라 먹을때 먹 맛, 너그리 먹을, 마시, 먹을 먹어야 맛있어. 하나, 두 장. 두, 응. 두 장, 두장 나와. 두 장. 그걸로? 응. 하나 더 먹어. 응, 그래. 저거 이만큼 기다려. 야,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안 찢어져. 탁, 탱탱해가지고. 그, <웃음> 왜, 쫄깃쫄깃한 면발 있잖아. 꼭 그런 진짜. 느낌인데? 찢어져야 되는데, 안 찢어져. 저집 하신 모 다시물 그신로양맷 다시물로 반죽 집 하신 모양, 맷집 하신 모양, 맷집 하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. 음, 음 맛있다. 음, 정말 찡찡찡다이 맛있네. 음. 이거 세요몇장 먹어버렸냐? 세개먹었어장 먹었나? <웃음> 진짜 맛있네 어. 다음 많이 해가지고 먹어야아 음. 이거는 많이 해도 되겠다 음. 사람들이 나눠, 나눠줄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 갈때 부채갖고 할까? 아, 강원도 갈때 그렇게 도 되겠다 저희 강원도 주상절리 갑니다 <웃음> 그 때, 주말에 갈때부채고 가야 되겠다 음. 딱 맛있어 보인다는데. 또 응?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. 보기에도? 음. 아주 흡족한 부침개구만. 나도 이런 부침개. 견물을 먹어보고 거두 번째. 음. 딱 질리, 질리지가 않네. 음, 저기 김치가 들어가서 음. 느끼하지가 않잖아. 음. 마지막. 이거는 네. 이거 붙 넣지 말고 얇게 붙여, 아. 그래 얇게 붙이고 갖다 김밥을 말아. 어 이거 그거 그렇게도 되겠네? 음. 김, 김밥도 말고 또 다른 거 음. 따가지고 크래페 같은 것처럼. 음, 음. 음. 그렇게도 맛있겠다. 끝. 음. 그. 이거 뜯어먹는 재미니까 아 잘리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 초간장도 필요 없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저기 김치가 하나씩 씹히니까 느끼하지 않고 어, 겨운하니 아주 좋아요 이이 이 부침개는 안 해먹으면 후회해 진짜 내가 후회한다면 어저 안했는데 이거는 진짜 안 해먹으면 후회해 이 맛을 몰라 <웃음> 계속 드세요. <웃음> 너무, 어, 맛있어서 간장 내가, 없어도 되네. 너무 맛있어서 내가 도되네 너무 맛있어서 내가 한번더 이거 부침인 예름 보여 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